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0기 차유정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요 바로 라따뚜이와 클램차우더입니다 우선 라따뚜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라따뚜이는 애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의 제목이 바로 이 요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프랑스 최고의 음식 평론가를 감동시킨 프랑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라따뚜이는 각종 채소에 올리브오일과 허브를 넣고 몽근히 끓여내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램차우더 인데요 클램차우더는 미국 요리입니다 조개살을 주로 해서 양파, 감자, 베이컨 등을 넣고 끓여 만든 요리입니다 두개 모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요리인데 한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모르면 모르는대로 제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먼저 재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라따트에 들어갈 가지 치킨, 호박,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 소스, 올리브 오일입니다. 클램 차우더에 들어갈 네, 클램 차우더 통조림, 그리고 오일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네, 얇게 썰면 될것 같습니다. 끝났으니, 물에 굽고, 그 다음에, 네, 클램 차우더도 동시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키니 오박이랑 가지를 지금 다 볶았기 때문에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원래 아타투이 소스를 만들기 굉장히 복잡해요. 프랑스 음식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음식이 맛은 되지만 한국식으로는 이제 빨리빨리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접목해서 저는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바질이랑 아프리카를 넣어서 볶아줄거예요 소스 위에 가지랑 주키니 호박이랑 토마토 이렇게 하나씩 얹을거예요 원래는 오븐을 사용해서 라따뚜이를 만들곤 하는데 저희집은 오븐을 사용한지 너무 오래돼서 간편하게 그리고 빨리 할수 있게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이걸 한번 뚜껑을 덮고 끓여줘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렌차우더를 한번 만들어볼건데요 이 제품 안에는 감자랑 조개랑 양파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유와 함께 넣고 끓이면 바로 완성됩니다 조개 스푼은 이제 끓기 시작했는데요 이 상태로 좀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두 가지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한 먹어볼까요? 일단 라따스 이부터. 음.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맛이랑 너무 똑같이 나와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요리를 한국의 빨리빨리 그리고 간편함으로 재해석해서 요리를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특유의 라따뚜이 맛과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럼 클램차우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저 오늘 요리 성공했습니다 원래 클램차우더 또한 이제 조개도 손질하고 감자도 깎고 양파도 깎고 재료 다 손질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간편하고 빠른걸로 해봤는데 이게 맛있네요 이맛 그대로 만약에 프랑스나 미국의 현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맛을 너무 재현을 잘 했기 때문에 <웃음> 자 이렇게 잠시나마 프랑스와 미국의 음식의 맛을 소개한 차유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같이 미국의 맛을 보여드릴 사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님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맛을 소개시켜 유사라 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요리는 에그 베네딕트 인데요 어, 사실은 이 에그 베네딕트는 이제 잉글리시 머핀에다가 달걀, 시금치, 어, 햄 이런거를 올려서 먹는 일종의 브런치? 네, 미국의 아점 입니다. 어, 사진을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과연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래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보면은 잉글리시 머핀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 잉글리시 머핀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모닝빵으로 대체해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슬라이스 햄 대신에 그냥 흔히 볼수 있는 구운 마늘 햄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간마늘 그리고 겨자 이걸로 카라고 막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시금치 <웃음> 계란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요리하면서 준비한 것들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금치를 먼저 씻을게요 그 다음은 어... 저의 토마토를 씻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란도 씻어야 한대요 겉에 균이 있어가지고 계란도 씻을게요 이제부터 재료 손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지를 따주셔야 돼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시금치는 저희가 이 밑부분, 밑동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꼭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슬라이스를 해야되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햄을 손질을 해볼 건데요 이걸 이제 슬라이스로 잘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금치를 볶아야 되거든요 다진 마늘을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 이만큼 넣겠습니다 마늘 향이 솔솔 올라와서 시금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다 죽은 것 같아서 이제 소금 약간 그리고 후추 이제 햄을 구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수란을 만들 때 저희가 식초물로 만들어야 해서 이 식초를 약간 소금을 이렇게 해서 뿌려주세요 이 계란을 이제 풀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이렇게 버터를 중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버터를 다+ 버터를 다 녹였고요. 이 계란 노른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어 주시고, 동시에 소금을 척척 그리고 후추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부을게요. <웃음> 여러분, 제가 급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맛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을 바꿔 볼게요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약간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치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제가 잉글리시 머핀 대신에 이거를 들고 왔거든요 <웃음> 네 이거를 이제 반으로 다 쪼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소스를 발라볼게요. 이 겨자를 이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시금치 이렇게, 햄 이렇게. 완성!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노른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먹어볼게요 음. 음. 다이어트 하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버터 쓰지 말고 아니면 무염버터 같은 거 써가지고 만들면 또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름 맛있어요. 생각보다는 맛있는데 음,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웃음> 안녕. 저희는 스코리아 그린블루 화이팅!